그래서 브롬스톤 방식이 전세계 많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벌써 브롬스톤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론들이, 측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전 인류가 통용되고 있는 상식화적인 창의성 방법은 뭐냐면 경우에서다끄잡아내고 그 그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몰아가는, 수렴해가는 발산 수렴 방식이에요. 두 가지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에. 근데 이 사람은, 이사람 이론은 여기에 전적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전적으로 탑단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념 주도화, 지식 주도화에 드랍빙 되는 하향처리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늘어오라는 거예요. 오는 거라는 거죠. 결코 산발적으로 많은 걸끄집어내는 과정이 창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지금 또, 아직도 교육에서는 많은 걸끄집어내라 그러잖아요. 들어간 게뭐별거 아닌데 아무리 끄집어내면 뭐할 거야. 갑이지, 갑이지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막 끄집어내면 되는 이걸 창의성인데 그거는 그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3 0년 동안 사례를 다 분석해봤는데 인류한테 뭔가를 제시하는 창의성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예 탑다운 식으로 좀 심하게 하면 소명 의식을 갖고 탑다운식으로 늘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안시탄 생각해봤어. 여러분 도안시탄 전기 대본 하잖아요. 안시다이 김나지움 고등학생 시절에 빛을 타고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건가, 이거 한 가지 생각했잖아요. 집요하게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잡다하게 뭐, 아시다니 뭐, 다 하는 그리고 그 생각은 아니요. 그리고 그한 가지 생각을 통해갖고, 이 사람이 많은 정보를, 과학적 지식을 그거다가 접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좀 되니까, 벌써 그한 가지 사실 속에 무수하게 많은, 그때까지도 모든 자연과학 지식에 그에 엉겨붙어갖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적, 개념적 지식이 위해서 밑으로 늘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비전문가하고 전문가가 피카소 그림을 그릴 때한 사람은 감동한다왜한 사람은 감동을 못할까요? 컨트하잖아요그 사람이 기억의 창고를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죠. 전문가는 2, 30년 동안 훈련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모았기 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모든 현상은 새롭고 독특하게 조합이 가능한 거죠. 기억을.